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 입니다 지현입니다. 선생님 야구 보세요? 안봐요. <웃음> 야구. <웃음> <웃음> 아, 뭐 지역에 뭘좀 좋아하거나 부모님이 좋아하고 우리 조카가 야구선수거든요. 음. 근데 야구 안봐요. 이름만 대도 아는 음, 이제 아. 초등학생이아 <웃음> 야구를 홍본 적이 없어요? 아, 근데 축구보다 야구를 더 안본 것 같은데 아 진짜요? 음. 이종범아 이종도 조선시대의 바람에 박찬호, <웃음> 박찬호, <웃음> 박찬호, <웃음> 박찬호. 네, 맞아요. 또 누구 있지? 유신수, 유신아 추신, 출신수. <웃음> <웃음> 추신수 맞아요. <웃음> 어. 뭐 유명한 음. 사람 많아요. 근데 이번에 저희 그 WBC라고 WC가 이제 월드 이제 해전전 전, 전체 이제 베이스볼 그 이제. 아, 월드, 월드컵? 아, 월드컵이에요 야구 월드컵이라고 야구 월드컵. 거예요. 네 그래서 저희가 아 뽑기 하라고 네, 저희가 어, 여기 네이버에 나와있는 30명을 한번 준비해 왔어요 사, 30명? 네 여기서 그냥 그때처럼 기운이 좋은 한 음. 3명 정도만 뽑아줄 수 있게 그 기운이 좋은 게또막그볼 네. 음, 많이 넣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? 지금 현재 기운이 좀 좋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기운이 좋은 네, 사람? 네네네. 그래서 이번에 이이 어. 이 대회에서 좀 잘할 것 같은 사람 맞아요. 그때 선생님 잘해주신 그그 그 월드컵 때문에 음. <웃음> 또 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네. 이거 누가 요청한 거야? <웃음> 저 분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음. 사진 한번 드려볼게요 사진이 좀 조금이야 근데. 아 그때보단 크네 아아 <웃음> 아, 이렇게 못 보는구나 네, 옆으로 이렇게 넣 넘기시면 돼요 아이씨 침침해 좀 시간을 주세요. 네. 네. 이 많은데 기분 좋은 사람? 어 그래요. 잘 생긴 으로 뽑으시면 돼요. <웃음> 기분이 좋 이상형 뽑으시면 안 됩니다. 음. 아이. <웃음> 음... 강백호가 있네 강백호 아세요? 슬램덩크 Slim Dunk. Slim 슬램덩크지. 전 i 했어요 n k Slim Dunk. Slim d u 어 k s l i 안 봐서. <웃음> 어 근데 잘하는 사람 많다. 잘할 것 같은 사람. 음. 욕은 하면 안 되잖아 그치?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찍어주세요 음... 아 근데 여기 입이 문제인 사람들이 몇명 보이네 휴대윤 하하 <웃음> 음... 3명만. 음, 네. 1번. 3명 좋은 사람 뽑아주시고. 일단, 한번. 양의지. 어, 어떤 좀 기운이 좀 좋을까요? 음, 굉장히 음, 노련하고, 음. 똑똑하고, 음. 샘이 빠르고, 음, 누구한테 지시도 잘하고, 음. 뭔가 흐름을 좀 끌고 가는 사람 같고, 음. 또 이렇게 으쌰으쌰도 좀 잘하는 것 같고. 그래서 1번으로 써있나? 음. 제일 잘해서? 그건 음. 아니에요. 그건 아닌데 음. 그 야구의 특성상 포수의 위치에요, 그분이. 음.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선생님 이 말씀하셨죠. 음, 외모는 김구란데 <웃음> <웃음> 음,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. 사리 분별력도 높고 맞아요. 또 승부욕성도 강하고 또. 인재발굴도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아, 그래요? 남의 남을 조금 이 야구가 야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월등하게 네. 월등하게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아 진짜. 음, 그리고 네. 아 잠깐만 16번 김현수 어, 김현수 네. 음. 김현수 어떤 기운이 좋을까요? 김현수. 음, 이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운? 운을 응. 따라갈 순 없는데 이 남자는 조금 운이 좋아 보여요 어, 이번에 유독 기운이 좋은 건가요? 음, 그냥 뭐 남, 남들은 뭐 이유가 있는 운인 거잖아요 네. 1번은 근데 이 남자는 뭐 이유가 없는 운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요? 완전 타고난 운 올해 몇 살이야, 도지이 남자가? 88년생일 거예요, 아마 제가. 얘기했죠. 용띠네, 삼재네. 그, 그 금방일 거예요, 제가 지금 핸드폰 음. 가지수있제 검색을 못 했는데, 아무튼 그 금방일 거예요, 음. 제가. 얘기하면. 근데 이 남자는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운이 좋은 것 같아요, 운. 아, 운. 운. 근데 타고난 운은 진짜, 뭐, 타, 진짜 타고나야, 운이. 그렇지, 이길 수가 없는 건데, 아. 그냥 뭐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, 운이 엄청 좋아보여. 음. 아, 이따 쪽박 나진 않겠지, 또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진짜 잘 하시는 분만 좀 골라주고 계세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, 어, 어 김하성하고 이정후. 오. 이 둘도 네. 잘 하는 것 같아요. 뭐 몸이, 몸이 익은 사람들이랄까? 어, 엄청 이, 이정후라는 사람은 네. 초원의 야생마 같고. 오, 맞아요. 그리고 김마성이 같은 경우에는, 잠, 그러니까, 발톱 살짝 숨기고 있는 호랑이 같아요. 그런 동물로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. 그래서, 오.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, 아, 이제 내 나아발이다. 내가 뛰겠다. 오. 나는 씹어 먹을 거야. 막 이러고 들어오고요. 김마성이 같은 경우에는, 어, 요게 내 건가, 저게 내 건가, 이렇게 간파하면서, 핵심을 조금 찌를 것 같다 멋있죠.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건씩 할것 같아요 그 이정우라는 사람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종범의 아들이에요? 아... 이건들 이렇게 잘생겼어? <웃음> 얼굴로 뽑으면 안되아 얼굴로 뽑은 거 아니야 어, 근데 진짜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아, 축구할 때는좀 느낌이 달라 어떤 부분이 어, 축구에서는 잘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, 네. 여기에는 네. 뭔가 하이 클래스 같아요. 우리나라 야구가 몇 승이야? 되게 잘하나봐. 어, 잘했었죠? 아, 잘했었다. 네. 최소 몇년 조금 음. 안았어죠 음. 근데 이, 이, 지금은 뭔가 해보겠다는 단합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. 아, 누가 들어오던, 아, 좀, 이, 좀, 어, 이미지 회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든 뭔가 아, 기다리고 기다렸던 뭐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일단 목표가 성공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아 진짜요 어, 네 성격이 어떻건 네 성격이 어떻건 다 필요 없어 성공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, 아마 결과에서는 음, 글쎄 결과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아마 좀 획을 긋지 않을까? 어... 다른 이미지의 어떤 획을 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가 왜 어떤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연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. 아 진짜. 음 그래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는 스타성에서는 이김 이정우 스타성은 이정우. 이정우. 음랑또 그래. 그래. 이정우 스타성의 이정우 그다음에 어. 박병호, 도 괜찮고. 박병호? 응, 아. 음, 박병호, 도 괜찮고. 그리고, 아, 세 명만 뽑으랬지? 아니, 아니, 말씀하시면 돼요. 음, 그리고, 어, 김혜성, 아, 그러니까. 이으리, 곽빈, 그 다음에 김광현은,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, 좀 미래가 좀 빛나는 스타 같기도 해요. 아, 그래요. 어, 올보다는 다음에 조금 더 커, 음. 커지는 사람들? 이렇게 좀 보여지고 조금 아쉬운 사람도 있나요? 기업? 아쉬운 어,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.. 음, 음 아쉽다, 아쉽다. 어, 어, 어, 한국 소수만 뽑아야 되죠? 아 그분 그 한국인 한국계 그 사람? 한국인이에요? 네, 다귀한분들이그 네, 네, 부모님이 이제 음 그... 아쉬운 사람은 에드먼 음. 아 그래요 그리고 음... 아 근데 이거 모르고 짓거려서 이거 나중에 큰일 날것 같다 아 무서워 아, 아, 아쉬운거다 뭐 어. 아쉬운건데요 뭐. 어, 강백호가 좀 아쉽고 아, 아. 음... 기운이 아쉽다는 말이죠 그, 그, 그렇죠 생각하니까? 뭔가 이제 체력이 안 된다든지 네. 뭔가 조금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아. 보여지고요 뽑으셨네. 음. 음. 이용찬 이분도 좋은 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. 이용찬은 잘해요? 오, 어? 아니 근데 국가대표에 뽑혔으니까. 음. 음. 이분은 이분도 조금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음. 좀 크게 클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약간 잘. 뭔가 뭔가 요령이 부족한 사람 같다고 볼까? 알겠습니다. 음. 근데 이 순서의 기준은 뭐래요? 1 번, 2 번, 이 대통령 후보처럼 그냥 막 아니, 하는 건가? 그 그냥 네이버 거기서 어. 그냥 순서 정해서 그 사실 휴회해준 것, 음. 양의씨가 주장한 것잘 음. 모르겠네요. 음, 아무튼 양의지 씨가 제일 똑똑해요. 아, 알겠습니다. 음. 어떻게 야구 보실 건가요? 이번 주부터해요 지금 나 누구 얘기인지 몰라. <웃음> <얘기하거든> <웃음> 까먹... 영상으로 확인한다. 그냥 까먹었어. 안 보죠. 어. 뭐 그건, 그건 너무 길잖아. 그렇죠 길긴 하죠. 하이라이트 보세요. 근데 야구는 맨날 하더라. 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. 한줄 뭐 아, 내내 하더라. 근데 이건 그 국내 그 이거는, <웃음> 이거 대회. 이거는, 이거는 그래도 몇번안 해요. 근데 야구장 가서 치킨을 네. 먹어보고 싶어. <웃음> 꼭 드셔보세요 재밌다며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할까요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. 어... 제가 봤을 때는 야구의 야자도 모르지만 뭐 욕하진 마시고 어, 그냥 뭐 무단기운으로 보자면 어, 지난 야구의 어떤 느낌은 너 잘랐다 나 달랐다 의 느낌이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궁지에 몰린 느낌이 있어요 궁지에 올린 쥐의 느낌인데 아주 너무 많이 이제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이 지금 야구하시는 분들 다 설레어 하는 것 같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위급은 아니지만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중간에서 조금 면미치거나 아니면 중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도 잘하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<웃음> 어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중간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중간까지는 가지 않을까. 뭐, 응원합니다. 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이정호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네, <진짜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